오늘은 이, 이 바지를 고칠건데요 맨날 바지는 고쳤었잖아요 근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바지가 이런 상태일 때 허리가 빠졌을 때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크잖아요 옷이 허리는 2인치를 줄일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참작을 하기 위해서 한1인치 정도 이렇게 꼽아놨습니다 재단할 때에 이 부분은 참작을 하기 위해서 허리는 2인치를 줄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벨트 고르도 옮겨야 되겠죠 이쪽으로 옆으로 옮겨주고 2인치 옮겨도 주머니 사이는 넓잖아요 왜 괜찮아요 근데 또 여기까지 줄여버리면 안 되죠 그런 바지는 그런 바지일 경우에는 여기까지 뜯어서 다시 하는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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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에 와서 큰 거울이 있거든요 큰 거울 앞에서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 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뒤에서 허리에서 이렇게 뜯어고 안쪽으로만 뜯는 거예요 안쪽으로 이와기쪽으로 밖으로 뜯으면은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쪽으로만 해서 줄이면은 금방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재단할 때 허리선 하고 엉덩이 하고 곡살될 때 어떻게 되는가 하고 밑사거리 뒷판이 이렇게 쭉 뻗어 나오잖아요 이렇게 혓바닥처럼 이렇게 세물로쭉 나왔을 때이 부분을 얼마나 줘야만이 여기가 제대로 떨어지는가 이거 이제 남는거예요 이건 지금 이거 쳐내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으로 설명을 했고요 옷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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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힘이 37이고, 항상 이런 할 때에는 한번 기억을 해 두기 위해서, 40, 41. 지금 41이잖아요. 이걸 기억해 놔야 됩니다. 41. 그래가지고, 뜯을 때게요. 이쪽에서 이렇게 뜯고요. 일단 뜯어요. 이렇게. 사거리까지 다, 다 뜯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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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뜯는 건아니고 여기는, 여기는 뜯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또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봉선 쫙 뜯고 통을 좀 줄여달라고 래서 통을 한 반인치 정도 줄일 겁니다. 통이 7인치 반인데 7인치로 해달라고요. 그리고는 뜯어 놓고 나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정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뜯겠습니다. 뜯을 때는요, 제가 한번 뜯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뜯는 방법을. 아, 아니, 표시했잖아요? 참작을 하기 위해서 그어놓 겁니다. 밖에다 이렇게 그으보면 큰일 나지. 근여는 참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부터 순서대로 뜯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안쪽 보통 여기 불리에서 저같은 경우는 한 1인치 반 정도 요정도 줄인다 그럼 한쪽으로 줄입니다 한쪽 안쪽으로 근데 2인치가 넘어가면은 한쪽으로 줄이기 좀 힘들어요 1인치 반 정도는 여기서 재단할 때 그 요령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일을 하면서 설명해야 될것같고요 지금 필트를 빼내고 여기를 박아왔습니다. 터진부분을 그래서 이만큼 지금 허리가 이게 완성선 이에요 그러면 완성선 착각하면 안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놓고 지금 줄이는데 보면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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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재단하는데 허리가 40이었잖아요 허리가 40 이제 40, 엉덩이 40 이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제가 딱 맞게 졌어요 40 나오잖아요 여기 네, 까딱 땡기면 지금 여기 안 땡겨져서 그래 그냥 이렇게 놓고 이 선은 무시를 하는데요 이 선도 무시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힙이 밑에가 적어옵니다 여기를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때게 사선을 이 선은 참작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완성선입니다. 이게 완성선이 었어요 내힘 힙은 크고, 허리도 크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타이트하게, 엉덩이에 타이트하게 딱 나올 거 같아요. 지금 이 선에서,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지금 몇 인치입니까? 1인치 반을 쳐내는데, 이거는 8분에 5만 쳐내는 거예요. 여기서 줄인다고 그래고 이렇게 줄여놓고 나중에 밑이 땡겨가지고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양하고, 이 양하고, 오늘 똑같이, 같이 짓지선으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정도로 지금 허리에서 허리가 2인치를 줄고 2인치 반 정도 되니까 허리에서 허리가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맞는데. 맞습니다 는맞 허리가 그래서 그려보겠습니다 이 선에서 혹시 일을 하다가 응대에 옷이 오른등 되있잖아요 응대에 이렇게 큰 사람. 그런 사람은 차를 이런식으로 돼어야 되죠. 이 사람은 정상이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됩니다. 일직선으로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옷은 미시키지가 않아요, 지금. 5인치 정도 인데 약간만 쳐내줄 겁니다, 끝은. 4인치 반 정도. 타이트하게 한 것을 좋아해서, 그래서 이 곡선은, 이 엉덩이선이잖아요. 많이 돌아간 쪽이 이 엉덩이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여기는 앞쪽. 저는 혼자 하면 그리지도 않요 그냥 가이지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이 곡선이 엉덩이 밑에 사타구니 있는 데 있잖아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곡선이 잘 돌아가서 양이 맞아야만 이 거기가 안 쌓이지. 거기가 남잖아요. 남고 여기가 기울이잖아요. 이거. 밑에가 그냥 뭐 아이들 걸레 하나 착한 것 같이 기적이 하나 찬것 같이 그렇게 되고 습니다 이걸 잘라는데요. 이거 두꺼운데, 가위로 막 이렇게 잘라보면, 이게, 쇠가, 그냥 쇠예요. 이게 두꺼운, 뭐, 강철쇠 이런 거 아닙니다. 잘못은 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딱 하고, 지금 여기 뜯은 사 만큼, 이런 것. 거기, 거기에 있는 힙밥을 뜯지 않으려고. 제가 무슨 마이크를 차고 하면은 조용히 잘 들리는데, 이 무슨 마이크를 차면 굉장히 부담감이 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약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전지약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는데, 맨을 쳐다봐요. 그래서. 타임기를 하나 있으면은 타임기를 갖다 놓고. 그러면 <놀람> 어쩌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다 했네요, 벌써. 재단에서, 업어에서 받기만 하면 되는데요. 넓떼게 허리 사이즈는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줄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해도 되잖아요. 허리 사이즈는. 지금 허벅지 양이 많으니까, 여기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위에서. 보십시죠 지금 사이즈가, 원 사이즈가, 주도하고 이길 거예요. 원래 박힌 데기 반인치도 줄여달라고 그래서 얘를해줄 거예요. 이거 줄인다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버리면 얘가 지금 물수선이거든요무릎 얘가 지금 물수선것같은데물무릎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은 지금 원단이 저쪽에 지금 잘안 나오는데. 아까 땡겨보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잘 안나와서 음, 이제 카메라에 잘올옵니다 너무 위로 올라갔네요. 저쪽 카메라는 잘 보이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시험에 나올 때게 적게 나와서 여기까지는 그대로 올라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거의 그 선대요. 선에서 4분의 1만 여기 완성선에서 4분의 1만 들어가게 될요같요 반의 질 줄여야 되겠죠. 여기 계단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치고 덜 치고 하면은 옷이 이집 지금 너무 길기 때문에 천해 주겠습니다. 만큼이 그래서 이렇게 잘 되고, 힘을 빼야 되겠죠? 지금 얼마 쳐내는 겁니까? 한 1인치 정도 쳐내는 거죠, 지금. 그 1인치 쳐내으면 많이 쳐내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뛰니까좀더 크다고 그래갖고 더쳐내으면중중이땡겨서모는겁니다 조금 더 쳐도 이게 좀 굉장히 많잖아요 여유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1cm만 놓고 이게 지금 편의점 안맞는것같아 약간 튀어나와 배, 배가 약간 튀어나왔죠 재단을 오래 하다보면 딱 보면 금방 합니다 막 가지말고요 항상 이쪽에 왔을 때 가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지나가야 돼요. 생각도 나가, 안 하고, 하다 보면은, 아차! 때는 늦었습니다. 가위 지나가 보면 돈이 옷 같으면 괜찮지만은, 손님 옷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줘야 되잖아요. 골치 아프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음. 어떻게 또 실수를 딱 하고 나면은 또 컴프라치가 되더라고요. 컴프라치가 아니고 컴프라치, 영원하네 미시 긴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앞판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미시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는데 지금 여기가 푹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잘못 다려서 그랬나 이게 절대 움직이면 안됩니다. 지금 원선이 이선에서 바인치도 줄여줘야겠습니다 이게. 지금 많이 쳐내면 안됩니다. 뒷판에 이게 지금 앞판을 보면 은 앞판은 앞판, 앞판은 크지가 않습니다. 앞판이 여기가 크지가 않아요. 노을이 지는 것은 뒤판에서 노을이 지고, 이게 지금 뒤판에서 이렇게 노을이 크기 때문에 노을이 이렇게 지는 거예요, 이렇게. 뒤판이 남아서. 아까 이제 그걸 쳐내놔서 괜찮을 겁니다. 그러면 이건 그대로 이렇 올라가도 될것 같아요. 저 부분만. 위에는 안 쳐도 됩니다. 지금 이런 경향을, 이런 경향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디판이좀 적잖아요. 디판이 지금 보입니까? 이렇게 보면은 났을 때 보면 앞판이 좀 적어요.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잘라냈으니까, 이쪽을. 6인치 정도로 잘라내버렸으니까,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정바이스잖아요, 정바이스. 이건 비바이서이쪽으 보면. 갈수록 비바이서 그럼 여기서 한 번에 잡고, 이렇게 잡고, 쫙 시작해서 쫙 박습니다. 쫙 박아가지고, 다른 미을 하면서 쫙 한번 달아가지고, 쫙 다려주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나중에 드라이 들어갔다 나와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바을크 쳐가지고 와서, 치고 와서 다른데 박는 것은 안 해도 되니까 박아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내놓아 는네 내놓아. 내놈아내놈아도 괜찮더라고요. 여기서 광고가 하나 들어와주면 더 좋겠죠. 레노마. 미노마. 내노마 <웃음> 지금 한 번씩 싹 박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탁하니 들어가 있잖아요. 뒤판에가. 앞판에가 이거 음, 뭐지더라. 쭉 생겨주면 된다. 다리면서. D판을 할 때는 D판을 항상 늘려줘야 됩니다. 어, 늘려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다지 입었을때 다지가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딱 당겨주면 돼 맞았잖아요. 여기다 고리만 달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자로 땅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약간 흰듯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자로 여기서 일자로 안고 올라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손소를 잡고 다끓여준대다이가정용미싱으로 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이 요령만 말하자면 계단하는게 어렵잖아요. 이 요령을 높이 터뜨면 이 허벅지 천색이개요천일때개이 허벅지 천일때개 1인치 이상 천내면 1인치면 뭐 굉장히 많습니다 한 반인치 정도만 천해보고 너무 좀 그래도 남다 그러면은 1인치 치십시오 스쿠쳐 가지고 뒤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다 박아왔습니다 여기도 스크이도다 봤고요 밑단도 다 떴고요 이제 검정실로 떼야 되는데, 키바꾸고 힘해서 그냥 이렇 괜찮네. 이렇게. 시집기 전에 이렇게 한번 다려주면 좋습니다. 여기 밑에만. 재봉선 마르고요. 이렇게 집어서. 이게 바지를 고쳤으면, 이 다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놓고 손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반대편 재봉선이 어딘가를 봐야 됩니다. 마칩니다. 네, 저같은 경우는 대충 만져갖고 하는데 여러분들그럼면 안됩니다. 홍진성이만져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만져보면 알지. 앞판을 먼저 그리고 이렇게 비밀면서도 퀴즈이 제껴주고요 손바닥을 바닥에서 손바닥으로 밑에 있는 원단을 싹 풀어내줍니다 가끔은 밀어내줘야 돼. 겹치니까. 겹치면 안 되잖아요. 아마 이 옷은 잘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곡선이 기가 막히게 나왔다고. 사람 엉덩이하고 똑같으니까. 옷도, 특히, 바지, 신 바지는 그 곡선만 접수로 만들어져요 힙이 없는 사람도 힙이 있어 버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안에 지시경을 싹 꺼내주는 거예요. 가정용 다리미들은스킵이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열을 또 세게 해가지고 한 번에 딱들면또 타져버리니까. 항상 일을 다, 다리미를 해가지고 일을 할 때는요 먼저 다른 곳을 한번 다려봅니다 잘라낸 자리 잘라낸 원단을 한번 이렇게 한번 대보고 그러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원단이 여이가파가지고확 눌치지 않잖아요. 누워버리면 되니까. 찾아버리면 빼도 막요어 빼도 막 묻었나, 빼도 막한었나 그래도 사투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쫙 빼주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보통 손바닥을 손바닥은 위로 올리고, 밑에 치. 군단이 겹치지 않게끔. 그대로 잡고, 이렇게 놓 넘겨서. 그냥 저는 손님이 오시면 은 고치기 전에 입어보고요 고치고 나서 입어보고 가시고 그래야 돼요 그냥 바쁘다고 들고 갔잖아요 집에 가서 보고는 여기가 안 맞네 저기가 안 맞네 할머니하고 둘이 숙딱수다 해갖고 다시 거칠어옵니다. 그리고 또큰 거울에서 보면 또 괜찮아요. 이게 이제 그런 것도 요령이니까요 손님 오시면은 항상 입어보라고 해주십시오. 옷을 입고 거울 앞에 딱 서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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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풍이는 오른쪽에다 놔두면 좋습니다. 다된것 같은데요. 그리는 그대로 했으니까 상관없으니 적거나 크거나 35만 3 4 반. 여기 아까 힙 사이즈가 40이 조금더나왔이 힙이 요정도 여유있으면 좋습니다 조금 큰듯한데 자연스럽고 괜찮아요 누군데 촬영 중이라 촬영을 하고 있어요 쉬가 넣었으니까 어디부터 지금 메인 촬영할 것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지금 보고 있는데요. 남자들 왜그시는 음. 항상 왼쪽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옷이 누구보다 왼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인사이 하나 빼려고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들고 있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쯤에서 하나 캡처를 하나 해내야 되겠죠.